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로 또 찾아뵙게 되는데 아 요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노래하시는 분들 걱정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요즘 이 미세먼지 너무 심해가지고 마스크 꼭 나갈 때마다 꼭 방역 마스크, 식약청에서 검증된 걸로 쓰고 다니는데요. 여러분도 각별히 주의하시고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어쨌든 어 <웃음> 오랜만에 강의지만 강의를 하긴 해야 되니까 저, 저번에 제가 나눴던 그 이야기들이 호흡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호흡은 정말 내용이 강범위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제 쉽고 또 또 재밌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 바로 앞강이 다섯 번째 강의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저희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꿀팁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그 마신 숨을 이제 다시 노래하면서 숨이 나가게 될때 그걸 날숨이라고 하거든요. 날숨을 컨트롤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 그 컨트롤하는 방법들, 어, 노래하기 전에 워밍업으로 할수 있는 연습 소개해드리고 같이 몇번렇게 해보는 걸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그첫 번째 연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해보셨을 거예요. 어, 흔히 복식호흡 이제 연습을 하라고 하라고 하면 숨을 마시고하면서 숨을 내뱉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늘 연습을 해볼게요. 음 일단 이 연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을 소리를 이렇게 내뱉으면서 쓰라고 소리를 내뱉으면서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 감각이 되게 중요하세요 그냥 숨을 내뱉을 때후 이렇게 내뱉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쓰라고 아주 그냥 2와 2 사이로 아주 소량의 호흡이 일정하게 나가면서 호흡의 내 배에 어, 압력을 느낄 수 있, 있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서 이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일단 숨을 깊게 들이마셨으면 그때 꿀팁을 사용하셔도 좋고 숨이 깊게 들어온 상태에서 유지를 하면서 쓰라고 내뱉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이런 식으로 내뱉는 건데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스가 이렇게 아주 그냥 중심이 없이 막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소리가 일정하게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또어 과도하게 너무 호흡을 또 유지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몸이 이렇게 막 꿈쩍꿈쩍하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음, 숨이 최소한으로 나가고 있고 내 배는 가장 기분 좋게 유지한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일정하게 연습을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 <웃음> 오랜만에 말하니까 계속 버벅거리네요. 음, 쓰라고 일정하게 내뱉는 거 그게 중요하세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한꺼번에 이거를 어, 호흡을 길게 난 유지해 볼 거야 라고 연습을 하시기 보다는 저는 일정 일정 시간을 나눠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전두 배수씩 이 어, 숨의 길을 늘려가는 편이에요. 두, 두 박자, 네 박자, 여덟 박자, 뭐 열여섯 박자 이런 식으로 해, 어, 해보는데 숨을 쉬시고 처음에 두 박자만 해보시는 거예요. 너무 숨이 남더라도 그냥 그 호흡에 딱 유지하는 거를 얄짤없이딱두 번만 해볼게요. 숨 쉬고 하고 다후 뱉으세요. 어,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후 뱉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네 박자를 일정하게 가보시는 거예요. 다시 숨 쉬시고 하고 또 숨이 많이 남으실 거예요. 또 내뱉으시고 제가 지금 호흡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손으로는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모양을 가르치고 이쪽으로는 카운터를 세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네박자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숨을 처음에 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바로 곧바로 숨을 내뱉는 거를 가지 마시고 한 1초 정도 포즈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숨이 포즈란 뭐냐면 멈춤 멈추, 이렇게 멈추다 포즈 한다 라고 하는데 숨을 딱 쉬고 그배 모양과 내 몸의 상태를 그 유지를 1초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거기서 사고 내뱉으면서 배를 유지하는 느낌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박자 해볼게요 자 숨을 쉬시고 유지를 해보시고 배 느낌 그대로 있어요 유지하고 하고 후, 다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좀 할만 하시죠? 여덟 박자를 가볼게요. 여덟 박자를 가실 땐 조금 숨이 길어졌으니까 처음부터 에 너무 숨을 많이 내뱉으시면 뒤에 가서 힘드실 거예요. 여덟 박자 가보겠습니다. 다 쉬고 스탑! 어, 저는 아직 숨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숨을 연습을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배에서 압력을 뭔가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면서 어, 연습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이 호흡을 밖으로 밀어내면 음, 그래도 너무 지속적으로 길게 오랫동안 하다보면 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좀 숨이 차시거나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어,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번 16박자 혹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이 숨의 길이를 끌고 가 보실까요? 한번 저도 같이 해 볼게요. 시작! 이쯤만 해볼게요. 음, 할 수, 하려면 더할 수는 있습니다. 어, 근데, 어, 지금 해보셨으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숨을 계속 빼고 있지만, 어쨌든 숨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배는 점차적으로 안으로 좀 들어가요.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숨을 밖으로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내 배가 절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겉에서 만져지는 이 배의 근육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연하셔야 돼요. 어,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기가 어, 정말 플렉서블하게잘 되시는 분들이 노래하기 좋으시고 이 느낌을 안에서 내 근육을 밖으로 밀어내는 그 호흡의 느낌 그거를 유지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지탱을 해주신 연습을 할때 좋은 복식호흡의 호흡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너무 과하게 하시지 않기 위해서 어, 호흡을 너무 집중해서 막 코어에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노래도, 노래를 무대에서 할때도 그렇잖아요 그냥 정자세에 똑바로 서가지고 호흡만 딱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노래를 하면서 뮤지컬에서 도 보면 상대 배우한테 다가가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걷기도 하죠 음, 그때처럼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릴렉스가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호흡 연습을 하실 때 그냥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그냥 걸어 다니시면서 숨쉬고 내 팔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서 배는 유지한 느낌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어느 정도 이게 또 노래를 또잘할수 있게 됩니다 노래할 때 불필요한 긴장이나 어, 그런 과도한 힘은 오히려 어, 소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안 좋은 것들을 생산해 내고 또 방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노래할 때이 호흡의 일정 압력과 내 몸을 릴렉스 해주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 저는 학생들을 이제 노래를 가르치거나 제가 노래를 이제 워밍업을 하면서 풀어야 할때이 호흡연습을 많이 하는데 음 지금은 많이 안하는데 옛날에는 꼭 했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하는 사람들도 어 이렇게 몸을 쓰는 운동선수랑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자기의 경기에 앞서서 몸을 풀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 우리가 목소리를 타고나고 뭔가 이 작은 성대를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 내는 거를 워낙 처음부터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대부분 우리는 노래를 되게 생각없이 타고난 목청만으로 좋은 소리를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것에 맞는 워밍업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노래를 내가 합니다 라고 하면 내 몸이 그 노래를 하기 위한 호흡이 딱그 자리에 내려가 있는 게 되게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호흡을 잘 사용하시지 못하고 그게 익숙하시지 않는다면 한 정말 노래하시기 전에 이 호흡의 느낌을 한 5분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노래에 들어가시면 배가 따로 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할때 내가 멜로디를 부를 때도 방금 연습하신 이 호흡의 감각이 같이 따라가 주셔야 좋은 노래를 더 발전된 노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이 다 훌륭하게 잘 되신 분들은 그냥 또 재밌게 한 번씩 더 끊어서 가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숨 쉬고 두 번씩 하는 거예요. 아직 숨을 다시 새로 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또 이게 익숙하게 또잘 되시면 세번 쉬고 멈추고 딱딱딱딱 끊어서 하셔야 돼요 잘 안되시는 분들 이렇게 되실 건데 딱 숨을 쉬고 얼음 호흡 처음에 얼음 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연습을 계속해 보시면 아마 어, 내가 운동을 한 것처럼 숨이 차고 또 이렇게 사실 이게 코어에 관련된 호흡법 그 응용한 것들이기 때문에 또 몸의 순환도 또 돕고 여러 가지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음, 호흡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노래를 접하게 될때이쓸 응용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제가 그 부분도 조만간 다음 다음 뭐 이런 강의에서 호흡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어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제 강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다음에 또 호흡에 대한 재미는 쉽고 또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반가웠고요. 또 조만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